어제 어떤 분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뭐복 있는 상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써. 어떻게 보면복 짓느냐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복이라는 거는 정말 간단한 거예요 진짜 나는 어릴 때 어릴 때 외할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지만 집안이 다 망해가지고 옛날다 망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두 남매가 외삼촌한테 의지했다 근데 외삼, 외삼촌이 뭐큰 부자는 아니지만 좀 밥술좀 먹는 집인데 외삼촌은 나한테 잘 찾아오는 스님이 찾아왔다가 그 집, 이제, 아, 저, 우리 조카인데, 조카, 요새 말하면 그냥 조, 조카인데, 그래외삼촌이라고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렇게 밀게 살린다고 해야 되지 않을 스님이 쟤는 큰, 그, 당신 집까지 망할래라고, 관상상을 봤을 때. 당신 집까지 망하고, 쟤를 줬다면, 쟤는 쟤는 내 쫓아라고. 그래야지 당신 집안에 산다. 그래가지고, 그, 요새 말하면 다른 내부를 두고, 그건, 야, 너는 상이 워낙 비려먹을 상이라고 하니까. <웃음> 빌어먹어산 거, 너는, 너는 여기 있어, 여기 있다가 보면은, 우리 집까지 망하고, 니네 집 망해 먹고, 우리 집까지 망해 는서 본다니까, 너는 좀 미안하지만 좀 절로 가지, 절로 좀 가라, 절에. 옛날 사람들 보면 다 절에 가는 것이 이제니까, 절로 가라는데, 절로 가지는 않고, 그냥 절에, 절에 있다가도 절에 있다가 여기저기 여기 유량 걸식을 하러 다녔니까. 근데, 하루는 논두락을 지내다 보니까, 무슨 큰 주머니에 뭐가 하나 있어서, 묵직한 게 있어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게 금덩어리야, 금. 요새 말하면 진짜 정말 참 로또 복음 장착되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복 없는 놈이 내가 복이 없는 사람이 정말 이게 뭐라올까 이게, 이게, 이게 나한테 들어왔다는 것은 이게 횡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어째 복이 없는 사람이지만 도 이거 잊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하고 한번 기다려 보자 했더니 조금 한 반나절 기다렸는데 어떤 아줌마 하나가 왔는데 헐라폭다 헐라들어 와서 혹시라도 여기어내어요 이게 이게+ 이게 당신 찾는 거 아니야 맞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남편이 어떻게 어떻게 죄를 졌어 졌는데 동네 사람들이 돈은 못 모으고 해가지고 다 금으로 다 녹여가지고 지금 남편이 이게 뭐랄까 국가 돈을 잊어버리는 거 이걸 가지고 지금 배려하는데 내가 어떻게 정신없이 가다가 여기 잊어버리고 하는데가서 보니까 이걸, 이 물건을 떨어뜨린지 몰랐다고 그래서 지금 또 정신없이 온 거야 제일 중요한 걸 당신 넋이 나가면 잊어버리는 거같어어 이거 내가 지금 당신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래서 주니까 정말 감사하다고 얼마나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남편 살려주고 저거 되니까 이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한번그냥 외삼촌한테 한 10년 만에 다시 한번또 어떻게 사는가 하고 한번 가서 왔는데 외삼촌의 어떤 스님이 야, 너 정말 복 있는 상이 됐다. <웃음> 복상이 됐다. 너 정말 상이 달렸다. 복상이 됐다. 그리고 나서 정말, 과거를 볼수 있으면 과거 봐라, 과거 보라. 근데 과거를 봤는데 나중에 장원급제가 됐고, 그상태이 됐다더라고. 나는 그내용에서실 한번 뭐 확실한 내용 우리 외할머니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뭐, 이렇게 재미삼아서 이야기해 준 거니까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건뭐냐면 역시 사람의 상이 달라지는구나. 그 뜻을 이야기해. 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려주는 거. 그 가장 큰, 공, 항상 분위기를 봤을 때 마음에 마음을 상하지 않게끔 이렇 해줄 것이 좋은 일이다. 복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상을 쓰고 있으면요 자기 남이 불안해져 복, 복이 있어도 복이 없어지는 거라 자기 얼굴을 아무리 잘생기고 못생기고 떠나서라도 얼굴 한번 남한테 이렇게 빙긋이 웃어주고 남의 말잘 들어주고 한다면 은 그냥 무량 대복을 받을 수 있는데 모든 고뇌는 다 짊어진 것 같지 저하고 딱 있으면 그게 금방 또 전염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복받으려고 생각한다 하면은, 그래서, 예를 면 죽는 순간에도 웃, 웃, 웃, 웃고 가야 돼. 가는 순간에도 농담만 할수 있는. 그걸 좀나오고 그걸 나오고 이렇게 배우려고 이렇게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닌가? 이 자리에. 무슨 큰더 공부하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남한테 한 번만 웃어주는 거. 내가 뭐, 뭐 세상 사람 내가 봤을 때, 나보다 더 슬픈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괴로운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가슴 아픈 사람도 많고 어떤 면을 볼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도를, 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